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소 힘줄에 팽이버섯 그리고 아롱사태 수육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 힘줄을 어차피 삶는 김에 아롱사태도 같이 삶아 봤는데요 먼저 핏물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빼준 다음에 그거를 저는 한 10분 정도 삶았어요 그리고 그 삶은 물을 한번 버리고 다시 한번 거기에 물을 부어서 삶았는데 저는 총 2시간 반을 삶았거든요 그러니까 소 힘줄은 뭔가 딱 적당하게 잘 삶아졌는데 아롱사태는 야 거의 뭐 스르르르르르 살결이 막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아롱사태를 <웃음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롱사태는 밑에다가 팽이버섯 깔고 부추를 송송 썰어서 깔아주고 그 위에 같이 끓였던 육수 부어주고 아롱사태 올려서 한번 끓여줬고요 소 힘줄은 어제 나름대로 뭐잘 섞어서 양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팽이버섯이랑 막 끓여봤는데 아 맛이 뭔가 조금 나쁘진 않은데 아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마법의 양념장 불닭 소스를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야 맛있더라 그래서 요 소힘줄 맛있게 먹으려고 마요네즈도 준비를 했고 또 아롱사태 찍어 먹을 간장 참소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음료수 먼저 짠! 맛있는데요? <웃음> 자, 그러면 통 아롱사태 수육 먼저. 엄청 두껍죠? 다 이거 진짜 와 아니, 원래 아롱사태가 그 안에 약간 힘줄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. 걔가 완전히 녹았는지 분리가 되네. 와 더할 걸. 아니 사실 이거 아롱사태를 했는데 덩어리가 엄청 큰 거예요. 그래가지고. 너무 많지 않나 해가지고 한 덩이는 빼놨거든요 근데 다삶고 하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보통은 얘는 이제 되게 좀 심심한 맛이고 여기는 되게 강렬한 맛이잖아요 그럼 보통 강렬한 맛이 압승을 해야 되는데 소임줄 먹다가 아롱사태 수육 딱 먹으니까 깔끔 상쾌 개운해지면서 몸보신이 확 되는 느낌? 추천하면 진짜 한번 꼭 해드셔보세요 아시죠? 음 아,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소햄줄이랑 아롱사태 수육을 먹어봤는데 어쩐지 소햄줄을 주문하는데 같이 아롱사태도 주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었다 <웃음> 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